화장실 금방 갔다 오더니 아 새로 신경을 써. 하나씩 하나씩 맞 오세요. 방송 전에 지금 방광 조절을 못 해? 어이 스몰 방광. 아니, 꼴아 미치겠네. 아니 군대에 있을 때도 선임들이 <웃음> 화장실은 보내 주던데. 선임가. <웃음> 아, <얘가> 내가 군대야, 엄마? <웃음> 여기가 군대야? <웃음> 그렇게 좋으면 군대로 다시 가야지. 요재 어? 입대를 해, 와. 그러면. 이거 아주 새로운 부조리네. <웃음> <웃음> 이래놓고 온갖 프레임은 나한테 씌우지 당연하죠 왜냐면 아, 당신은 우리의 리더니까 아니 왜 안갔어 근데 지금까지 네? 저 막도 좀켜지면 갈래요 와 나이스 쳐놓고 갔으면 와, 됐잖아 와~~ 한편이 미치다 바리겠네 진짜 아저 스몰 방광 어쩌면 좋지 진짜? 아니 방광이, 방광이 작은게 잘못도 아니고 다들 왜 그러세요 진짜 오, 내 팀이다 방광이. 내 팀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 작을 수도 예? 있잖아 그래, 한 팬이가 좀 작긴 한거 아, 아니야? 아, 아, 아 변호를? 그럼 한팬 그래. 작을 수도 있잖아. 맞도좀 잘하고 그래. 그래. 한 팬이가 어. 좀 작긴하지. 여기, 여기 사람,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하. 왜 물으느냐? 기계도 기계인데 지난번에 반역이스 뻔하지 않았습니까? 아, 쿠나 똥막대기를 당장 궁으로 데려오거라. 똥막 똥막 똥막 똥막 아주 그냥 세게 곤장을 못 박힌 걸로다가 그냥 잠깐만 이거 누구야 궁 앞에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누구야 <웃음> <웃음> 여기가 백반집이야 보통 궁이 붙으면 보통 중식당입니다 <웃음> 어이 제가 <웃음> 죄송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.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. 기리티 기리티. 그대를 감목에 쳐 넣겠다. 예예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 일단 현장 검증부터 해야 된다. 연원 요고 잘 걸렸다. 굉장히 좋아하시는데. 자 이곳을 오고도 할 말이 없는가. 지도 멋지네. 지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. <웃음> 있지? 잘 보거라 이 장치를 보고도 할 말이 없느냐 이 장치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아닙니다 와 누가 만들었지 저 너무 연기통입니다 되게... 저 구리이네 구리이네 이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작품을 폄하하는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따라오거라 치밀합니다 치밀해 들어가거라 여기는 맨 처음에 우리 전화 가계셨던 번거가 아닙니까요. 들어가고라. 아하. 억울하다. 음. 다 그래. 여기 잡혀 오면 억울하다고. 반역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. 그게 문제입니다. 어, 뭐? 그게.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아니. <웃음> 아니. 있나요? 그게 마음에 안 드느냐? 그러면 그건 그대가 만들지 않은 걸로 하겠다 어, 대신 <웃음> 반역은 그대의 혐이다 어이가 더지웁니 <웃음> 그럼 상관없다고? 반역이 상관 없다는데 <웃음> 정말 꼴도 보기 싫구나 난 먼저 돌아가겠다 예 에잉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음. 기차 만들 거 아닙니까 저와 그렇지 고 이제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 땅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저와집 어디요? 집 어디 하라 그냥 저 하만, 잘따라 하만, 요 그냥 저 하만, 그냥 저하세요냥저 하만, 그냥 저 하만, 그냥 저 하만, 그냥 저 하만, 그냥 저 하만, 그냥 저 하만, 하만, 그냥 저 오오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? 아죄송합니다 전화 열차 이 노선 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만 한 번만 더 그런 불쾌한 소리를 입에 올리면 죽일 걸세 죽여주시옵소서 전화 죽여라. 전화는 아저저 어, 저저저저아 저와... 그래 죽여 주겠다 <웃음> 아니 <이게> 아니요 <웃음> 좀 서운해 두번 갈라 너무 재밌어 아. 음것땅 <웃음> 그 알아본다던 녀석은 왜 아직도 안오느냐 아 지금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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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쓸쓸한데 나의 관상이라도 봐주거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어? 저아는? 어 참아 어, 어.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관상가였다 <웃음> <웃음> 그대들은 여기서 뭐하는가? 아 저아 요쪽에서 음. 하면 될것 음. 같습니다 요쪽 땅 말은 무슨 멀리까지 갔다 오는 것처럼 하더니 고작이 여기냐? 예, 예. 예 여기입니다. <웃음> 그럼 설로 따라 나가서 넓은 평지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? 무리에다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. 좋아. 더 가서 저 중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? 아, 저, 저기요. 그래. 아, 저기는 아닙니다. 궁안에 사시지요. 위험합니다. 좋아. 잠깐만. 저게 뭐야? <웃음> 저기 무슨 버려진 유적지 같은 게 있구나. 언니, 어? 어? 아저씨, 어? 야 이거는, <웃음> 야 이건 뭐야? 나나 나한테 치료제가 있다. 가서 빨리 치료. 어디 있어? 어, 빨빨 빨리 치료하러 가십시오, 저. 빨 빨리, 빨리 치료하러 가야 됩니다, 저. 하이 타이밍에 감염이 되냐? <웃음> 아, 아, 나도 감염됐다. <웃음> 이거 하나 먹거라. 어. 어디 갔어? 물 밑에. 물 밑? 에물 밑에. 물 <웃음> 밑에? 물물 밑에. 물 밑에. 맞아 <웃음> 아 만드는 <동만> 녀석아 <웃음> 어,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무래도 오늘 밤은 안 되겠습니다 저와 빨리 그냥 들어가시지요 니는 내가 기억할거야 어이 <웃음>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음에안 들었어 용암이 필요하다 좀 많이 그러면은 사람을 몇명 붙여주시면 제가 용암을 퍼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안 <웃음> 된다 저자는 지금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저작거리 대마당 기차 디자인하기 모두모두 모여봐요 기차 설계 짝짝꿍 저작거리 대잔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요 어머니 어, 진짜 기차... 이름 볼품없다 나는 밥만 들고 갈 터이니 엉덩이를 양동이를 다들 그, 챙기거라. 엉덩이를? <웃음> <웃음> 어, 엉덩이를 다 챙기겠습니다 엉덩이. 용암걸걸 챙기거라.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할꼬. <웃음> 조사가 그래도 말하는 열심히 말하는 출.. 뭐.. <웃음> 지도 못해. <웃음> 역병이 재밌다. 퍼지고 있습니다, 조화. 아이고 큰 일이 났구나. 어, 잉잉잉잉 잉잉잉잉병이 퍼지고 잉잉잉. 있습니다, 조화. 이건 뭔가 큰 일이 날 징조다. 왕팬아 어디 갔느냐, 왕팬이? 저 지금 철도 짓고 있는 중입니다. 철도를 왜 짓지? 철도 지금 다 지어 놓지 않았나? 그래. 너희 녀석 어디서 또일광욕 즐기고 있지 한가롭게? 제가 <웃음>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? 줘보게 이 이렇게 됐잖아 뭐? 나 괜히 잘 몰라 <웃음> 아니, 진짜. 아 진짜 아나 머리 아파 <웃음> 밥 어? 아, <웃음> 밥? 밥? 어? <웃음> 방금 밥. 이거 그.. 그먼 나라 잉글랜드 그 트래피트 빠빠빠빠빠 킹고 킹고 빠빠빠빠빠 빱빱빱빱빱 웨어 세다 저네 지하 연구실에 있다 어? 블레이즈 막대기가 여기 있네? <웃음> 이비요 아, 어? 어, 어 미가 어! 봐. 맞... <웃음> 아유. 이 표가 없니다이 아 표만 있으면 되느냐? 아 네, 이 표만 있으면 되, 됩니다. 내가 지편전 꾸미려고 겨둔이 표가 있는데 급하게 이거라도 써야겠구나. Sonbat t her me. 어? <웃음> <영혼> 진짜. <웃음> 거싱니다 아... 이제 마음이 아, 좀 느리니까 이거 지옥가서 죽었다 그랬지 어서 가자꾸나 확률은 50대 50 제발 아구 다행이구나 아우 어? 근데 앙팬이도 죽은건가? 지금 앙팬이의 협도가 나한테 있는데? 죽은 직후에 같이 죽었다 맨 s 좀 o many 비 o m b i e s o many jombies. So many jombies. s 다 many jombies. So many jombies. So many j o 다 흑교석을 갈았을 때 확률적으로 흑교석이 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는 흑교석이 빠져서 다시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가루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용암 주의 받고 한번두번 번 눌러서 상자로 들어가면 와우 기차 케이스 직전에 강판이란 게 나온다 와우 그 강판을 황동 케이스에 사용하면 기차 케이스가 나온다. 와우. <웃음> 근데 저그 앙페니는 언제 살려 주십니까? 이름표가 없다. 못 살려. 예예 예, 예, 알겠습니다. 구했습니다. 구했습니다. 어, 거기 지옥문 옆에 있을 거요 영원히. 빨리 구하지 않으면은 저자는 과자를 먹고 말 것입니다. 어서 이름표를 구해오라 <웃음> 어이 다 먹어갑니다 <웃음> 아잇 <아이. 웃음>